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준그레이스님이 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건데요 질문은 현재 미국과 이란의 존재로 어, 전쟁위기에 놓여졌을 때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안전자산으로 잡혀있는 어, 달러엔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파운드달러와 골드까지 같이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어, 이란의 술레마니를 처치함으로써 이란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있고 어제오늘사이 미국의 군이 3,500명이 이라크로 파병이 났는데요 어떻게 차트에서 이것들의 반영이 났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달러엔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 제가 전 영상에서 어좀 보여드렸던 거를 아직도 좀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인데요 어,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금 트렌드 라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터치를 보고 계속해서 달러엔의 하락, 출애, 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패턴으로 어, 저희가 매도셀업을 가져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 제가 현재 가지고, 어, 현재 가지고 있는 어, 이 트레이드가, 거래가 지금 차트에 보이죠? 저는 오한다로 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트레이드가 어디 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포지션이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스탑로스는 지금 현재 엔트리 레벨과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어, 저에게는 현재 지금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약 타겟 프로핏에서 어, 한 4분의 1 정도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미 거래를 한 상황이고. 어, 기술적 분, 간단히 기술적 분석을 따라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를 떠나서 기술적 분석을 이제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의 경제가 불안해지고 전쟁 위기가 오면은 어 아무래도 달러 이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금으로 안전자산인 이제 금과 은뭐 이런 식으로 어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달러 엔하고 골드는 반대로 움직이는 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엔이 당연히 달러가 빠지면은 골드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차트에서도 이미 달러 엔은 어 하락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세팅해서 이거 좀 지우고. 어 이미 달러에는 차트에서 하락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이미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자체는 이미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 기술적 분석과 현재 펀 a 멘털아 y 리시스죠 이제 기본 분석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어, 이 뉴스와 함께 달러가 불안전해지면서 달러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골드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기술적 분석 자체에서도 업트렌드, 업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방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그렇죠?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서 자, 1450레벨이 서포트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게 지금 현재 하루 차트입니다. 하루 차트. 지지선 네. 서포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보시면 1450레벨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한번 터치가 나오고 뚫은 다음에 다시 한번 1450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50 서포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빨간색 빨간색 이제 저항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선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뚫고 나옴으로써 다음 타겟인 1600까지 1600까지 지금 상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골드 롱, 골드 롱 매수, 자롱 포지션 즉 매수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골드 롱 포지션을 불러왔는데요 어, 불러 어, 단순히 그냥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어, 불러왔습니다 어, 근데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어, 카탈리스트 작용을 하는거죠 술레마니가 어, 어, 죽고 이란이 화가 나고 전쟁을 부르면서 어, 거의 전쟁난 확률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어, 도발을 하면서 달러가 불안해지면은 골드, 안전자산인 골드는 금값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떨어 어, 똑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캔들 보이시죠? 현재 마지막 캔들, 데일리 셔트에 상당히 많치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데일리 셔츠에 베어 캔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일 동안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간 상황, 상황인데요. 마지막 캔들 보시면은, 뉴스가 나온날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은, 약 140핍 정도. 그렇죠? 140핍 정도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니요 240핍. 240핍. 자, 잘못 봤네. 240핍.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이것을 일랏으로 거래했을 때는 이 하루만에 2,400불이에요. 이 캔들 하나에 2,400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동시에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어, 현재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일요일 저녁이라 어, 다음 주 이제 내일 마켓 오픈 때 어떠 어디서 이제 갭이 뜰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내일 한번 지, 어,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기술적 분석을 따랐을 때는 계속해서 상방향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그냥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보시면은 1,552레벨에 어 좌측을 보시면은 여기가 또 저항선인 걸또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저항선인 걸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이 어 가격 조정을 좀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싼 가격에서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게 어,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달러에는 똑같이 지금 저항선에서 어느 정도 풀백, 즉 가격 어,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인데 어, 결국에는 어, 제 예상으로는 어, 107.8 아니면은 뭐 108로 편하게 잡으셨습니다. 108. 108레벨을 어, 뚫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108레벨을 뚫고 가격 조정을 어, 줄 모습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08 밑으로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왔다가 올라왔을 때 이런 레벨에서 매도를 해서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 어, 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에는 골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기 때문에 달러앤 숏, 골드 롱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운드 달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차트부터 한번 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 340에서 어, 저항선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지센스 걸린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 후에 지금 어, 강한 강한 어, 저항이 나오고, 그렇죠? 강한 리젝션이 나오고, 지금 저번 주 캔들이, 저번 주 위클리 캔들이 어느 정도의 슈팅 스타패턴 혹은 이제 어, 몸통이 없기 때문에 도지 캔들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위로 올라갔다가 어, 거부 반응을 당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어, 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캔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그렇죠? 올라갔다가, 베어리시 캔들, 연속으로 3개 나와서, 어, 이제, 이븐인스타 패턴이 나온, 어, 나온, 모습인데요. 지금, 또, 좀 축소를 해보면은, 트렌드 라인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이어져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 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어, 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레벨은 이제 1.3 레벨 정도, 1.3까지는 숏 포지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어, 보, 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도 이제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 여기서 첫 번째 터치가 나오고 여기서 두 번째 터치가 나왔으니 이제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까지도 어, 하락 어, 이제 떨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겠고 이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가 나왔을 때.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영국 자체의 뭐 투표 투표와 그리고 투표가 끝남으로써 어, 이제 가격 방향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어, 브렉시트 관련한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뜨면은 어, 방향이 좀 잡힐 거예요. 근데 어, 계속해서 파운드는 어, 이제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이제 데일리 차트를 보았을 때 저점 고점, 이제 뭐 이제 low, high, lower high, 아, higher low, higher high, higher low, higher low, higher high를 계속해서 찍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운드 달러는 이런식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달러엔 쇼 포지션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롱 포지션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로 자 이런식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주 어, 이 영상이 올라간 후에 다음 주에 마켓 오픈이 어디서 뜨는지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러한과 미국 사이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부, 거기서 이제 어, 엄청난 어, 이 방향성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하자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양우입니다.